여기서 10을 준 거예요. 그러면 2.5, 10을 나누니까 2.5. 얘는 더, 사, 더 10을 곱하니까 1 0에1 10, 0에19 제곱.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다 10을 곱한 만큼 얘도 10을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번. 와, 진짜 선생님 진 향이야 진짜. 와, 노래 <웃음> 노만 할 뿐입니다 저는. 이거 뭐죠 책에 있는 건가? 책에도 가졌어요, 다. 어. 아까 얘는, 이 볼트는 전압이니까, 얘가 예, 틀렸어요. 전압기예요 얘는. 아, 그래요? 전류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. 요 아, A군요. 안 돼요. 음. 전류계를 회로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당았더니 바늘 아래 그림과 같은 눈금이나 가리켰다. 이제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500mA가 연결되었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세기는몇 mA인가. 그럼 여기는 500mA니까 단위 똑같이 150mA. 어? 오 너무 가입해서 당황스럽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